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과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생각 외의 얘기들이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분양 예정 대부분은 거의 취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입주 예정들의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왜 아파트를 2억 3억이나 손해보고 지금 파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팔면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서 요새 한 달에 3,400 이상 못 버는 사람들이 어딨냐. 이자만 200만 원 내더라도 뭐 1년이면 2,400만 원이 더 되느냐. 2,400에 10년을 이자를 내야 2억 4천이다. 근데 굳이 지금 현 입장에서 2억 3억씩 손해를 보면서 팔 이유가 어딨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자가 2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 또 아파트 월세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 월세를 놓아도 최소 7,80만 원, 100만 원 받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 나가는 이자는 100만원인데 그 100만원 내고 살지 못하느냐. 그리고 뭐 5년만 기다리고 아니면 장기간 7, 8년만 기다려도 충분히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왜 2억, 3억씩 손해를 보고 급하게 파느냐. 뭐 실제 저도 뭐이 얘기를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못 주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기존의 주택 뭐그 마찬가지 못 들어가는 입장이면 마찬가지 대출을 내서 어차피 금리는 하락할 것이고 규제는 대부분 풀었는 상황인데 왜 견디지를 못하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억 3억 벌려면 뭐 벌려면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될까 말까 인데 그렇게 쉽게 손해를 보고 포기를 하느냐 물론 구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팔면 예전 금액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뭐 손해보는 것은 아니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굳이 신축을 그렇게 파느냐. 신축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현저하게 2, 3억까지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 금액들이 1억 2억 주고 샀다면 그에 대한 어느 정도 손해는 뭐 생각을 할수 있지만 굳이 최초 분양 가격에서 2억 이상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는 거죠. 저도 그것까지는 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구축 거래되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실제 청소가 다 나오죠. 청소가 지금 다 나오는데 똑같은 청수에 팔린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최고가 대비 지금 뭐 어떤 거래 내역이지만 은 14층, 11층, 21층 그리고 2층 뭐 이렇게 뭐 어떤 아파트들은 청소가 같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똑같은 청수에서 팔리는 것들이 저도 가만히 보면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또 아파트를 파는 사람들, 동일한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사실 뭐 조장을 해서 이렇게 파는 걸까요? 저도 이론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맨 처음에 좀 의아했죠. 뭐 쉽게 충분히 그렇게 이3억을 손해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구축은 예전 금액에서 대부분 많이 올랐고, 그 금액에서 더 이상 놔둬 봐야 금액이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에서 기존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서 또 파는 분들 그렇다면 굳이 신축 아파트를 팔면 되지 왜 구축을 팔까요 모든 분들은 기대 심리에 의해서 구축 보다는 신축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구축은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를 일은 없다 하락만 남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 분들이면 뭐 사실 그 돈이 아까워서 들어갈 수도 있고 평생 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초 분양 금액에서 떨어져 봐야 더 이상 떨어질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오를 어떤 상황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뭐 그런 기대심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또 마찬가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서 또제 나름대로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게 되면 최고 상가가 한 14억 8억 3천 그리고 6억 5천 6억 6천의 개입이 생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4억 7억 9천 개입이 6억 이라는 개입이 생기죠 이런 분들은 지금 이런 금액을 손해보고 왜 팔까요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평생 그냥 살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도 해볼 법한데 이렇게 5억 이다 6억 이다 이런 큰 금액을 손해 보면서 까지 파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를 했는 분과 동일하게 얼마든지 월 200만원 이자만 내도 10년을 가도 2억 4천 뭐 사실 그 정도 뿐이 안되는 금액인데 5억 6억을 손해보고 팔 이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월세를 주면 되죠 월세를 주더라도 뭐돈 100만원은 받을 건데 최소 3 2세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3 2세평을 뭐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왜 이런 분들은 팔까요? 저도 막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많이 궁금해지네요. 월세를 놓지 못해서 파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 옥식 손해를 보면서 파는 이유가 경기가 힘들어서, 사업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팔까요? 규제는 완화되고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로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지금 나와서 얼마든지 갈아타게 할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비 평균 금액이 3, 4억, 최소 4억, 5억 정도도 있고 4억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굳이 아파트를 파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말이 좋아 최고가 대비지만 실제 최고가로 구입을 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호가가 아니고 실거래가 이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뭐 40% 다 50% 다 30% 다 무려 금액은 4억대 3억대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최고가의 금액을 구입을 하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까지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왜 팔까요 저저도 너무 이론적인 얘기에 빠지다 보니까 도저히 파는 이유를 몰랐는데 다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를 뒤돌아 보니 대부분 갭 투자였다 전세를 낀갭 투자 소위 말해서 기본적으로 전세가 5억이고 내 현금이 5천만 원이 있었으면 4억 5천 정도의 아파트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입장에서 전세는 폭락하고 있고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금액을 엄청나게 내려서 파는 상황. 근데 비단 이런 상황들이 대구뿐만 아니죠. 전국의 아파트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을 대부분 일반 국민들이 갭 투자를 했단 말인가요? 최소 못해도 3-400 이상은 충분히 월급을 받는 분이든 수익이 발생되는 분일 것인데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최고가 대비 3,4억을 손해를 본다. 많게는 5억 6억도 있었습니다. 실제 뭐 이런 어플들이 워낙 잘 나오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가 나는데 사실 200만원만 이자를 내도 심전을 가야 2억 4천 손해를 볼까 말까 또그 시점에는 또 오를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상황들이 전국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이 실입주도 있었겠지만 갭 투자를 엄청나게 만회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2007 8년도를 제외하고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실입주를 위해서 달서구에서 수성구 아파트를 구입했고 서구에서 남구 아파트를 구입했고 플러스 알파 돈을 조금 더 주면서도 역세권을 구입했고, 그리고 비단 이런 구축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분양을 많이 받고 프리미엄 1억 2억 3억을 줬는데 프리미엄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밑으로 현재까지는 5천 7천 1억까지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는 없어요. 그럼 또 월세를 주면 되지 않을까요? 월세 200만원만 줘도 10년이 가야 2억 4천을 손해보는 것 뿐인데 굳이 팔려고 하는 분들은 왜 팔려고 할까요? 10년 기다려도 2억 4천분이 손해를 안보는데 마이너스 1억씩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는 금액은 2억 3억이 될건데 굳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지금 급하게 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입주량이 많다고 해도 아파트는 최소 못해도 7,80 이상은 충분히 받을겁니다. 신축아파트 7,80을 못 받는 아파트들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너도 나도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분들 갑자기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월리자 200만원만 내고 10년을 기다려도 2억 4천분이 손해를 못 보는 건데 매덕식 손해를 보고 구축이나 신축들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돈몇 천만 원 가지고 돈을 벌려고 갭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구입했단 말인가요 아니면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했단 말인가요 그렇다면 사태는 심각합니다 만약 이론으로 설명이 안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은 정말 아파트 폭락은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들은 누구 주머니에 다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캥해져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는 제가 방송을 잘 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론적인 얘기에 그분의 얘기들이 모두 맞다면 현재 저는 방송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